이제 며칠 있으면 2020년 첫날이 찾아오는데요 2019년 해넘이나 해돋이 보러 가시기로 하셨나요 제가 해넘이 명소 한 곳과 해돋이 명소 네곳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2020년 첫날이 찾아옵니다. 2019년 해넘이나 해돋이를 보러 가시기로 하셨나요? 제가 해넘이 명소 한곳 하고 해돋이 명소 그곳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방열팀입니다. 아, 오늘은 해넘이 명소하고요. 해돋이 명소 어, 베스트 5를 찾아봤습니다. 이맘때만 되면 괜히 1월 1일날 첫날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빌어야 할것 같은데 2019년 마지막 해넘이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의 2020년도 인생 최고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먼저 해넘이 명소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넘이 명소도 상당히 많은데요, 해돋이랑 같이 볼수 있는 곳으로 꼽았는데 그곳은 바로 세방낙조입니다. 새벽낙조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어, 전라남도 진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진도 해안도로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새벽낙조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다도의 경관은 그야말로 악관입니다. 해질 무렵 섬과 섬 사이로 빨려들어가는 일몰의 장관은 어, 붉은 빛으로 물들이는데 중앙기상대가 한반도 최남단 제일의 낙조전망지로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어, 새방낙조가 있는 해안도로는 다도의 아름다운 선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다도의 드라이브 코스인데요 많은 숲들하고 청정해역에서 뿜어내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새방낙조에서 2019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부터는 해두지 명소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두번째 명소는 영어는 해도지의 명소, 강릉 정동진입니다. 전에 한 차례 소개해드렸는데요. 2019년 12월에 서울에서 동해까지 연장 운행되는 K, KTX 강릉선이 강릉 정동진역에 정차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요. 어, 해도지 명소 정동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 정동진에서는 2019년 12월 31일 해이미고 같이 2020년 1월 1일 해맞이축제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 정동진 해맞이 축제에는 모래시계 회전식도 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불꽃놀이를 하면서 희망의 새해를 열게 되고요. 초청 가수 공연, 관광객과 주민노래자랑이 펼쳐집니다. 정동진 모래시계는 지름 8.06m고요. 폭은 3.2m. 모래시계 전체 무게는 40톤이고요. 모래 무게만 8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시계이고요. 어, 정동진 모래시계는 허리, 허리가 잘록한 허리병방 모양의 그 유리 그릇이 둥근 모화인 것은 시간의 무한한 걸 상징하고요. 그리고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고 평행선의 기차레일은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번째 소개해 드릴 해도지 명소는 외목마을입니다. 어, 외목마을은 충청남도 당진에 있는 마을인데요. 외목마을의 일출은 동해의 일출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서정적인 일출로 유명합니다. 외목마을은 충남의 대표적인 일출하고 일몰 감상지인데요. 서해 아님에도 해도지를 볼수 있는 이유는요. 어,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땅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한 장소에서 해도지는 물론이고 해넘이하고 달름메까지볼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당지 외목마을의 해넘이하고 해맞이 행사는 매년 10만 명이 다가가는 우리나라의 3대해돋이 명소입니다. 외목마을은 작은 폭우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데요. 바다 멀리 보이는 대난지도하고 소난지도 그리고 국화도는 해안선을 멋지게 꾸밉니다. 외목마을에서 일출하고 시골 폭우의 매력을 만끽하고 인근 관광지도 둘러보면서 새일을 맞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이곳의 해돋이 시간은 요 동해안보다 한 5분정도 늦으니 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돋이 명소는 추암촛대바위입니다. 영동지방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강원도 추암촛대바위는 주변에 10개 정도의 암석하고 함께 독특하고 아름다운 일출을 선사하는 명소로 유명한데요. 어, 거북바위, 두꺼비바위, 부부바위, 코끼리바위, 형제바위 뭐 이런 기한 개석하고 어울릴지는 해돋이가 정말 환상적인 정말 제공해줍니다. 어, 애국가의 첫 소절의 배거, 배경화면을 장식하는 촬영지로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강원도 추함 촛대바위에서 활기찬 새해를 맞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해돋이 명소는 울산간절곳인데요. 해돋이 명소하면 둘째가라면 서울올 곳이 바로 울산간절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새해를 볼수 있는 해돋이 명소 중의 명소인데요. 간절곳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아침이 온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간절곳이라는 이름 그대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곳이 바로 울산간절곳입니다. 일출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 그 마음을 손편지에 담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우체국 통에 넣어서 사랑하는 이들한테 보내는 것도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간절곶에 이르는 왕복 2차선 구이 그 국도가 넓지 않은데다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 뻔하니까 차는 놓아두고 무료,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울산 대공원 동문하고 울산 온천 입구 그리고 한국, 한국수력원자력교육원에 주차를 하고요. 어, 10분에서 20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더욱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헤드지헤넘의 명소 베스트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디로 가실지 정하셨나요? 2020년도 구독자님들에게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빵이네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